순서대로 지금 제가 넣었던 경우 있죠. 아요렇게 보기 쉽게 되네요. 안녕하세요, 공돌아지입니다. 오늘은 그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그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 조금. 뭔가 좀달라졌더라고요그 타임라인 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쪽 라인이 좀 달라진게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음 5월 29일 자로 유튜브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된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쭉 그냥 그 타임라인 자체가 일자로 있었고 내가 그 유튜브 이제 제작자가 어떤 그 방송 설명을 할때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화면상에서는 그냥 보여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처럼 뭐 이게 지금 영상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오른쪽 위에 뭐 이렇게 진행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별도로 편집을 해서 올렸었어요.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업데이트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이미 대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집어 넣은 거고, 이제 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, 이게 뭐 이쯤이고, 뭐 앞에 가면 뭐 앞에서는 뭐 아, 이게 이 영상의 설명이 한이 이 정도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지금 밑에 라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런 설명들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, 하는 방법은 지금 스튜디오로 가서 이제 요 세부 정보에 이제 요 설명 부분에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제 기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타임라인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 돼요 그 저같은 경우는 음 저같은 경우는 요 보여드리자면 베가스를 쓰고 있는데 요 베가스의 윗부분에 그런 설명에 대한 거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타인라인 위치만 알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입을 해주는 거겠죠 음,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면 좀 나을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00초에 뭐개설론 개요 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의 위치가 그니까, 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위치가 29초거든요. 그래서, 뭐, 29초에, 뭐, 까요 내용을 보면, 뭐, 롬라이터를 구매하자. 뭐, 이런 식으로, 그니까, 요 타임라인 위치에서, 이제, 고, 요렇게 개요 제목들을 써놓으면, 그, 유튜브의 썸네일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잘 보이지는 않는데, 요거는 제가 직접 이제 작업을 좀 하고 좀 보여드릴게요. 쭉, 이죠 지금 보면, 뭐, 이렇게 1, 2, 3, 4 했는데, 시간은 요거는 제거를 해도 될것 같아요. 뭐, 어차피 이제 그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, 네,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.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그 시간은 이런 형태로 꼭 적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형태로 적어야 되고 처음 요그니까첫 요, 번째 두 번째 이 시간의 간격은 최소 10초 이상이 돼야지 구분이 된다고 해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자를 세자 이상 넣어야 된대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지금 세 자가 아닌데 한번 그냥 해볼게요. 지금 보니까 그 아까 이제 영상에서 29초서부터 하는 걸로 했는데 요 시간 테이블 시작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다시 넣고 저장을 하고 나눠지네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로컬 변경에 대한 개요, 그다음에 롬라이터를 구매하자, 뒷판을 분해하자, 뭐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제가 넣었던 경우 있죠. 아 요렇게 보기 쉽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요런 식으로 꼭 적지 않아도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순서 타임 테이블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제 찾아 보실 때좀 편하실 것 같아요 어요 기능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 쓸때좀 많이 활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